이 토프 피규어 약간 샘플들이 네네. 이렇게 있습니다. 도라에몽도 있네요. 혹시 도라에몽? 아유 비시라! 아유 비시라! <웃음> 내가 친구 같은 애랑 놀지 <드라이플지> 말랬지! <웃음> <웃음> 셀러몬도 있는데 혹시 셀러몬은 아... 오디션 떨어졌어요? 아 저, 죄송합니다. 예. 네. <웃음> 네. 아, 뭐, 이제 저희 그냥 만들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어. 실하게 상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은 씨 상품 보내주면 아예 기대 자체를 또안 하고 있고 아또 기대 안 해요. 저도요. 상품은 <웃음> <웃음> 오늘 사실 뭐 상품은 없어도 예, 제가 예. 피아님이 하신 거 피겨 주셔 주시면 돼요. 사인해가지고 어, 부담 부담이 갑자기 뭐요? 투 어. 유리 해가지고 저한테 주면. 시 우리 즐겨보요 네네. 예. 또 요거는 이제 정성이기 때문에 네. 정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림이 이뻐야죠 그렇죠. 그럼 지금 노란색은 밑그림이다. 왜 음, 지금 예. 내거 펴져라는데 왜? 왜 왜요? 펴요아 이게 다 이게 그만화눈이다 <웃음> 이런 처뭐뭐 뭐 이게. <웃음> 아이 펜에서 약간 아... 저 냄새가 나죠? 악취가 이 펜에서 악취가 나요. 저좀 이게 내 이게 뭐 어떻게 하는데 뭔가 있는데 보존 냄새가 좀 나요. <웃음> 이거 뭐야 도대체 이 펜? 어? 어? 발냄새 나지 않아? 요저 <웃음> <웃음> 지금 좀 깜짝 놀랐어요. 어 진짜 나네요. 예. <웃음> <웃음>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셨어요? 별로 안 갖고 싶은데? 어, 어. 어. 별로 안 갖고 싶어 약간. 차라리 딴거할 걸. 못 <웃음>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하. 봐요. 심각하요뭐한 거야, 나, 이제.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자, 끝내시죠. 네. 자. 짠! 됐다! 어. 이거를 왜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웃음> 아니, 저는 정말 철학적이고, 네. 무슨 철학이 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 뭐, 무슨 설명을 좀, 해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저희가 제, 보고. 이 머리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양아치. 야가치? 양아치죠. 머리 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얘는 양아치입니다. 그리고 이어폰은 닥터드에요 비트, 비트. 예, 또 좋은 이어폰을 끼고 있는 또 이런 양아치인데 한발 밑에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빠와 데드와 엄마, 맘 나쁜 짓을 하는 딸이지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 음. 네, 아주 철학적이죠. 응. 음. 가딱 음. 붙였는데. <웃음> 유리식구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요 저는요. 아. 약간 되게 단순하잖아요, 모양이.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옛날 만화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흑백, 그러니까 흑품만 어. 써서 네. 이렇게 네. 눈에 별 들어가 있는 네. 캔디 캔디. 저는 그냥 지금 다안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위를 에 보게 하면 어떨까? 근데 앞이 너무 심심하니까 입을 한번 벌려보자. 아니, 예. 컨셉은 그냥 저는 되게 좀 심플한 스타일로 만들자라고 뭐 생각을 했고 원하신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웃음> 사인을 <사인하소>. 해서 <웃음> 저기 뭐라고참 모르겠어요. 그죠 예. 예, 예. 예. 아, 저희가 뭐 예술이 예, 저희 이런 예 저희 뭘 알겠어요. 예, 저희가 이런 예. 작품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네. 저는 네. 네. 제권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앞에 D로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게 예. 제 이니셜 D로 해서 아, 그냥 네. 저를 히어로로 만들고 싶었어요. 아, 아 근데 만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옷을 입었네요. 우리 어떻게 이 작가님 교수님 작품을 아,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 저희 것만 예, 예. 우리 스태들한테투표를 한번 붙여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 벌써 했어? 네. 뭐야 있어? 잠깐, 잠깐만요, 아, 아니 저 마지막 진짜 결론이라도 활동할수 있게 <웃음> 여러분들 모두 부모님이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니,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 표 주십시오. <웃음> 자첫 번째 음. 거 읽어 주시고 두 번째 거 읽어 주십시오. 네. 제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더 잘한 분은 서유리!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캐릭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상품 같았다. 이게, 이게 어디, 어디가 상품 같으세요? 누구시여? <웃음> 자 어, 다른 MC를 뽑지 않은 이유는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았다. <웃음> <웃음> 자, 더 잘한 MC는 동훈! 아,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리본 메고 있는데 그림도 소녀 감성입니다. 아 다른 m c 를 뽑자는 이유는 오줌 냄새를 뽑고간극은 <웃음> 대단하셨어요. <웃음> <웃음> 편에서 소변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지금 3대인데 네. 네. 우리 지금 작가님과 교수님이 네. 마지막으로 딱두표로 확실히 딱 갈라 주시는 건데. 네. 네. 저 결정했습니다. <웃음> 아, 너무 빠르신 거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근 이게, 이게 뭐라고 그만해. <웃음> 저는 손동구씨 꺼. <웃음> 아 약간 뭐 안에다가 이야기를 담았다는 거에서 저는 좀더 높은 점수를... 어, 저도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얘기안 느껴지는 게... 디테일만 <웃음> 느껴지는 거맞 아, 머릿결에만 더 신경 써런 네, <웃음> 너무 디테일에만 신경 쓰셔서... 풀어내는 네. 이야기가 아 조금 더 아, 좋지 않게... 네. 3대 3이죠, 지금? 자, 마지막이죠. 우리 아, <웃음> 이거 왜년대야 <웃음> 이거. 네. 이거 왜 치고 있지, <웃음> 이거 왜 자, <웃음> 제가? 이거 왜하 제가 어은 <웃음> 제가 뽑은 MC는 동우 씨! 동우 씨! 다이 역전을 했군요. 잠깐, 내가 여기 줬다고요? <웃음> 그걸 줬다고? <웃음> 아니. <웃음> 별로 뭐 납득은 안 되지만 일단은 뭐, 네. 결정을 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탕후 드디어 있나요? 오, 우와! 우와. 우와. 오, 진짜! 어. 저희 이거 진짜 가져요? 네, 네. 진짜 가져요. 우우. 우와! 아, 감사합니다. 이야, 예. 도구 씨. 우리가 예. 방송을 좀더훈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여섯 개잖아요. 예. 네 개씩 이렇게. <웃음> 저도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상품이 이건 줄 알았다면 정말 <웃음> 열심히 하 <웃음> 거예요. <열심히 웃음> <열심히 웃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웃음> 야, 아쉽습니다. 아니 이래야지 방송이 훈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짝수야 몸리맞 먼저 선택권 해까게요 아니 이거 제가 맞췄는데 왜 제가 되는지잘 <웃음> <써서, 웃음> 모르겠어요. 예. 아까부터 <웃음> 아, 상품 적다고 네. 계속 그러셨는데 네. 정말 야. 축하드립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피규어가 팔지를 않아서 아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웃음> 상처들은 인두로 지져서 제가 칼라리을 그런 식으로 다야 여기 스피커 있잖아요 예. 깔때기입니다 아, 이건 다케첩통입니다 근데 재활용 그 센터를 좀 뒤지셨을 것 같은데